안녕하세요. 군인 대상 창업특가 지원 사업을 소개하게 된 비토니 대표 양선아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 용사님들이 군복무기간 동안 참가하면 좋은 멘토링과 경진대회, 그리고 제대 후에 참가하면 좋은 창업 관련 멘토링 프로그램과 정부지원사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군에 계신 용사님들은 창업 관련 멘토링과 경진대회에 참가가 가능하십니다. 먼저 찾아가는 군창업 동아리 멘토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에서도 창업 관련 동아리를 만들고 또 창업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받을 수 있게 돕는 사업인데요.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년, 2인 이상의 팀을 구성하시면 멘토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지역마다 운영사와 멘토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창업 아이템에 맞는 분야의 멘토를 요청하시면 운영기관에서 배칭을 해주시고요. 멘토를 배정받으면 2시간씩 3회에 걸쳐 멘토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현재 멘토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2020년 초에는 오프라인으로 강의와 멘토링이 진행되어 군부대에 직접 찾아가서 멘토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중반부터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군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온라인으로만 멘토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업팀은 주로 군창업 경진대회에 참가를 목표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멘토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창업 아이템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참가할 수 있는 경진대회로는 사단 단위로 진행되는 창업 경진대회가 있고요. 국방 스타트업 챌린지처럼 모든 부대가 참가가 가능한 대회도 있습니다. 이 대회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별로 심사하고 있으며 접수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이트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 창업대회는 예선 리그, 본선 대회, 결선 대회를 통해 최종 수상팀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수상팀으로 선정이 되시면 상금과 휴가 등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국방 스타트업 챌린지에서 최종 수상을 할 경우 일반인들과 함께하는 전국 단위의 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경진대회에 군대표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전국 대회에서도 일반인 창업자들과 함께 경쟁하면서 사업 아이템에 대한 가능성을 검증받을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사업화하고자 하면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하실 경우에 수상자에게는 가점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양식은 군창업 경진대회 참가 신청서 양식입니다. 첫 장에는 팀장과 팀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요. 아,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사업아이템의 개요, 아이템의 창의성과 사업성, 그리고 팀소개를 작성하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5장 이내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참 자료를 만들어 첨부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군청와 경진대회의 지난 수상작들인데요. 최근에는 수상작 명을 공개하지 않아 자세히는 알수 없지만 지난 수상작의 아이템을 보시면요. 군에서 필요한 아이템으로 수납 개선형 군장이나 가스 분사식 자동화기 세척단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일반인들을 위한 서비스나 제품으로는 저작권 대리 등록 및 보호 서비스나 1인 식사 매칭액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본 경진대회는 매년 여러 번 진행되기 때문에 한번 떨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멘토와 함께 아이템을 고도하면서 계속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다양한 예비 창업자들을 멘토링하면서 IT 창업을 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공부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IT 창업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개발 공부를 할수 있는 강의 사이트로는 SK텔레콤에서 만든 T 아카데미라는 사이트를 추천드립니다. ICT 최신 트렌드의 실전 개발 기법을 IT 전문가들에게 직접 강의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강의 사이트인데요. 프론트엔드 개발, 백엔드 개발을 비롯해 기획과 디자인 강의까지 들을 수 있는 사이트로 무료로 이동,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또,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만든 빅데이터 관련 온라인 강의 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데이터의 이해와 분석, 비즈니스 등의 교육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대 후에 참가하면 좋은 창업 관련 멘토링 프로그램과 정부 지원 사업을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터누백 멘토링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5년 이상 중장기로 복무한 제대군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1대1 취업상담을 비롯해 채용정보와 직업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정보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군인은 KIC 창업 멘토링 사업을 추천드립니다. 창업 아이템에 대한 소개서를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멘토를 매칭시켜주고요. 후속으로는 창업 교육과 투자 유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훌륭한 멘토가 많기로 유명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지원해서 사업화를 위한 멘토링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창업 아이템이 결정되셨으면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진흥원 세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있습니다. 게임, 만화, 애니음악, 패션 등 콘텐츠 전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곳인데요. 초기 창업 육성 프로그램과 창업도역 프로그램, 그리고 창업 제도전과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사이트를 방문해서 창업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 사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창업진흥원에서 지원, 진행하는 정부지원사업은 보통 창업연수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다른데요. 현재 사업자가 없는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사업과 창업 3년 미만 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초기창업패키지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창업지원사업 외에도 창업교육과 창업시설 그리고 멘토링과 창업경진대에 대한 정보들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각 부처와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창업경진대에도이것에 공지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주 방문하셔서 자신에 맞는 교육과 지원사업을 찾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데이터산업진흥원은 데이터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지원합니다. 빅데이터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경력자들에게 빅데이터 전문 인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양성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데이터가 필요한 수요 기업과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급 기업을 매칭하고 데이터 구매나 가공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안심구역을 만들어 미개방 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부 지원 사업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해 드리고 싶은 정부 지원 사업은 바로 예비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템을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들의 사업화를 위해 자금 지원과 교육, 그리고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매년 1,500명 가량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창업 분야는 일반 창업뿐만 아니라 소셜벤처, 여성특화, 스마트관광, 인공지능 빅데이터, 핀테크, 비대면 분야 등 다양한 특화 분야로 세분화하여 선발하고 있고요. 자신의 창업아이템이 속한 분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신청자 나이를 만 39세 미만의 청년과 만 39세 이상의 중장년층으로 나뉘어서 모집인원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주간기간별 모집인원을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창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비부담이 없이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전담 멘토가 배정되어 사업 전반에 대한 궁금증과 어려움을 멘토와 함께 해결하시면 되기 때문에 창업 준비가 부족했던 창업자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40시간의 다양한 창업 교육을 지원하기 때문에 창업 관련 교육이 부족했던 예비 창업자들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추천 정보지원 사업은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미만이면서 만 39세 미만인 창업자가 신청 가능한 청년창업사관학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최하는 정부지원사업인데요. 기술집약적 업종 분야를 선호하는 정부지원사업이며 창업지원금과 사무실 그리고 전담코치가 지원됩니다. 모집은 일반 정규과정과 이민,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인 창업인이 지원할 수 있는 과정으로 나뉘어져 모집을 합니다. 이미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발해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정말 좋은 사업이니 꼭 지원하셔서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이 사업은 다른 지원사업과 다르게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 외에도 심층 면접이 별도로 진행된 다음에 최종 선발이 되는데요. 심층 면접의 경우 사업 계획에 대한 심층적인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부 창업자는 심층 면접 후에 탈락을 하게 되고요. 최종 합격자 발표에는 최종 합선발자 외에도 예비 합격자가 함께 사이트에 공지가 됩니다. 선발이 되면 최종 협약을 진행한 후에 전담 코치를 배정받아 사업에 대한 코칭을 받을 수 있고요. 특화 코칭을 통해 각 분야별 전문가의 멘토링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간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평가 후에 평가 등급에 따라 청년 전용 창업 자금 신청 시에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업은 앞서 설명한 청년창업사관학교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글로벌 진출을 염두에 둔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청년창업사관학교입니다. 모집 대상은 데이터나 네트워크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의 예비 창업자들을 비롯해 기존 사업 모델의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뜻하는 DNA 기술을 접목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력 3년 미만의 창업팀입니다. 본 지원 사업은 창업 지원 금 외에도 글로벌 기업의 기술 교육과 함께 글로벌 창업 기획자가 상주해서 보육을 해주고 있고요. 프로젝트형 교육과 글로벌 컨퍼런스를 통한 네트워크도 지원해주는 글로벌 진출에 특화된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데이터 스타스 사업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 고도화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에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지원 사업은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 외에도 데이터 특화 컨설팅, 비즈니스 멘토링, 그리고 인프라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사업화 결과물을 통해 우수 사례로 선발이 되면 시상과 상금이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멘토링과 창업교육 그리고 정부지원사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꼭 제대하시기 전에 군에서부터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창업을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군창업 경진대회에서 수상하고 전국대에 나간 창업자들을 멘토링한 경험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만난 아이템들은 창가팀의 역량을 살리고 시장의 니즈를 잘 발견해서 계획한 창업 아이템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매력적인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지 군에서 필요한 아이템이어야 가점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정부 지원 사업에서 IT 창업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은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서도 소셜벤처 분야를 별도로 100팀을 선발합니다. 그 외에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을 통해 240팀 정보를 선발합니다.